여기까지 뭐먼 자리는 한 2키로 정도? 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양파밭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양파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과연 슈퍼농부는 양파 모종을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풀씨도 그렇게 많이 안 났고, 비닐 피복을 해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 풀씨를 좀 어느 정도 삭혔기 때문에, 풀씨도 많이 안 나고, 모종 뭐잘 났네. 요 오늘 이제 푸직푸 벗기는 날인데, 깔끔하게 잘 났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비닐을 한몇 개월 펴놓은 데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비닐을 한한달반 가까이 덮었다가, 그 토양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닐 벗겨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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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리고 중간에 나중에 피복해서 심을 때도 이렇게 중간 정도에 20cm 정도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또 찢어주는 게 있습니다 찢어주는 걸로 사용하셔서 하게 되면 최대한 균일한 그 양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부터는 모를 너무 이렇게 막 빨리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짜가 지금 뭐 저희가 11월 중순 한 11월 15일경에 양파 정식이 시작할 것 같으니까 한 60일 정도 모를 키워 가지고 어 9월 초에 들어가면은 한 50일에서 55일 모종을 키우고 지금 15, 9월 15일 날 저희가 모종을 부었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가 되면은 딱 심기 좋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음... 이제 그때까지 어 최대한 물을 너무 많이 퍼지 마시고 튼튼하게 짱짱하게 키우는 게 이제 최고 좋은 모종을 키우는 방법이죠 공가분들이... 꼭 지켜야 될수이가 뭐 뭐가 있을까 어떤 관리 방법에 라도 지금부터 이제 어제 부직풀을 벗겼으니까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풀들이 한 개씩 이 있거든요. 네. 풀안 키우고 풀 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퍼지 마시고. 지금 요,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록병이 생기질 않거든요. 네. 지금 어린 어린 모에서 이제 고온이 다습하고 고온이 찾아왔었을 때, 네. 그때 되면은 이제 짤룩병을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병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어 관리만 잘 하시면 모종 뭐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한통 어. 일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한통 어. 퇴근하고 나면 한통 이차꼭 어. 네. 아, 필요하네 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웃음> 거액을 투자했죠 <웃음> 안그러면 이 많은 면적들 매일 아침저녁으로 약대 들고 다녀야 돼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드론 갖고 해보다가 드론은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영양제를 음. 지금 이렇게 인산가리 제품 이런 걸 흠뻑 적셔 주지는 못하거든요. 음. 뭐 살균 살충 뭐 이렇게 침투이행성 약을 사용을 할 때는 드론도 충분한데 음. 조금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인산가리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흠뻑 줄줄을 정도로 이렇게 적셔 주기 위해서는 광역 살포기가 꼭필요하더라고요 짱이구나 이게 짱.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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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때 치시게 되면 작물이 그 영양제 라든지 이렇게 묻어 있는게 아침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효과를 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re we go.